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형은 브론즈 실력이라고 보면 안돼 아무리 팀은 안좋아도 상관없어 이기면 되지 내가 캐리 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지 가보자잇 오케이 탑 걸렸다 끝났다 탑이면은 해볼만하다 할수 있다 오랜만에, 리븐 클라스, 간다. 서포터인데 세트를 들었다라. 혹시, 음주롤 아니시죠? 아, 음주롤이면 좀, 글타이? 아, 클 났다. 음주롤이다. 와, 실버, 세 명이다. 브론즈 1에, 나 실버였고. 재밌겠다. 근데 저런거 다 믿으면 안돼 이 실버시키들이 어? <웃음> 이 실버시키들 어? 쟤네 진짜 믿으면 안돼 쟤네 믿었다가 쟤네 정글에서 개 터지고 어? 진짜 와임베임베가냐 너네? 금방해 불치다 불치다 그치야 세트, 잭스, 다완누, <웃음> 다완누, 야, 아펠도, 다 멋있다. 아이, 매니언들이 <웃음> 상성되었습니다 아들 다 가라 다들 키다, 짰으라. <웃음> 아 빨리 CS 빨리 먹어야 돼오 마이 갓아 근데 지금 더블 썼잖아 어 더럽게 아프네 재밌어, 음, 개꿀잼! 아, 너무 개꿀잼! 와, 딱... 싫었다. c s 겁나 잘 먹고 미쳤다. 아, 아... 정글은 아니지? 아! 외치고 싶다 정글 차이 아 이럴때일수록 정글 칭찬해줘야 돼오 마이씨 그건 아닌거같은데 세트 근처 세트 근처 근처 세트 마이씨 세트 오 아닌거같은데 마이씨 어 그렇지 다빼다빼다빼 빼. 다 모줄 다빼 나도 CS 아 그렇지 좋았어 지금 세트 CS 못먹고있다 이득 레벨링 해줘야되는데 레벨링 못했다 제아 나이스 이거 개꿀 완전 이득 W 럼 응, 나도 이 있어 임마 아, 나이스. 제 W 쓸 때마다 그냥 내가 빼면 되겠다. 아, 그럼 됐다. 해결됐어. 나이스. 킬. 치었다 아, 안 넌? 나이스 전멸 전멸썼다 잭스 노전멸 이러면 개이득이야 어이 어이 아재요 조용히 좀 그리고 쟤네 풀다 빼고 이득 볼거 보는 중이니까네 자신 라인이나 잘챙기있어 아재요 아니 그런거 우리팀 정글한테 물어봐라 자식아 그러면 그러면 마이씨 갱 오시고 말씀 좀 해주사 갱좀 오고 얘기해라 상대편 잭스 그거 맞다 잭스가 미하요 미하요 난 7렙이다 임마 넌 6렙 아찍스개을줄 모르네 쟤 그래 놓고 이거 오지게 탄거야? 맞을라고? 나한테 욕맞고 싶니? 아아! 부끄러워 까 때리고 이제, 이제 겁나 미련한데 뚜까 갔죠 저러다 반피 되죠 더블 써 더블 써야지 그렇지 아우 잘했다 아! 아! 천멸 못 썼다 아 천멸 써서 펑트 때렸어야 했는데 게임 지지칠래? 조용히 할래 야 신개념 협박인데? <웃음> 게임 질래 아니면 은 조용히 할래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 조용해졌다 와봐 아좀 와봐라 아이도 사람이 아니고. 왜 해야 되누? 안 아파요. 아 세트야, 니 그래도 나한테 진다. 이제부터 빠겜하면 되는.. 니 아! 이제부터 가겜하면 되는 각임 와 니가 개미쳤가 니가 니 이걸 살려준다고? 아 이거 다 먹었네 아 많이 쓸데없는거 다 먹네 아저럴까 메이플스토리나 아직 뭐할려고 마인드 이거 참고를 야, 뭐야 왜 죽었어? 젠 또. 이제 왜 죽었어, 쟤? 아, 이거 없는데. 진짜. 아, 가 맞다. 가는 거 맞다. 가자. 정의해 레이가가 툭실하잖아어잘 맞아라 <웃음> 아 까비 안 쳐? 어, 나이스. <목소리> 그만 좀. 빼면, 아, 지하 와! 빼라고 했잖아. <웃음> 아, 아재요. 술 마셨으면 좀 곱게 자고. 아재요, 술 마셨으면, 곱게 자세요, 아. 뭐 하려고 롤을 해가지고, 그렇게 피해를 주냐. 일단, c s 데 개꿀. 아까 그냥 나한테 뭐라 하더니, 아무 말못하겠습니다 같이 간다 같이 가야 그래도 탑은 이겼다 정글 차이지 인정 탑은 이겼다 탑은 개 털어놨다 어, 지금 미포크고 있고 정글만 잘하면 되겠네. 이판 정글만 잘하면 되겠네. 더잡봤네 내공어 너무다라 나이스 아 뭐야 어 개꿀 끌어들임 어야 싸우냐 내꺼! 자식가뒤질래프리이플킬 이게 바로 리븐이다 다 뒤지고 싶어 탑차이 인정 <웃음> 이게 탑차이다 지키드라 어디서 아까 전에 내가 죽니까 어? 이불 털어 초반에 못했다고 입을 차라 그런거니까 <웃음> <된> <웃음> 아... 야 불쳐온다 불쳤왔다 잡자 잡자 오고 오고 여기 다있노 오아 빼고싶다 아, 빼고 아. 우리팀은 한류도넘느리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탑차에 아치어 730과 1274 중에서 누가 더 잘했냐 라고 물어보면 난 1274가 더 잘했다고 마이 넌이 털지마 진짜 탑갱 한, 번, 한 번도 한번 안오고 상대편 거의 내보놓을 때갱갈곳 없다면서 거의 알피지만 돌던너이 어디 털냐 그럴거면 메이플이나 화삼 돌하지 말고 아 진짜 이 뭐실라 잎 털해? 아.. 진짜 실제로 저런 애들 만났더라면 진짜 힘들어갔다 때렸다 아.. 아.. 마이버스 오지게 잘 타네 아 진짜 궁이 이상한 데로 갔다. 하 아, 까비 내일 알아. 그냥 아. <목소리> 아, 뒤지고 싶어 아우 진짜 공감채널님 안녕하세요 아 좀씩 폼 돌아온다 아깝이 깝치지마 아. 이분 깝치지 아. 아무리 너프당했어도 이정도면은 과거의 리븐과 비슷하다. 어 너프든 버프든 가지 안농? 와봐. 3대1 가능하다. 와봐. 죽고 싶으면 와봐. 간다, 간다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다 들어가, 다 들어가. 아, 뭐야? 아궁이상한대로 날렸는데? 수고요 3차이 야 바로 먹어 아 먹을 사람이 없구나 아이 너가 제일 못해 그니까 러좀 조용히 좀 저게 기를파했습니다 이를 살려. 오자마자 뛰질래아자마자 이... 승엽... 피 저거 남기고 잃었다 와 재밌네 4명이 날 못막는다 <웃음> 같이 놀아주세요 어떻게 놀아드릴까요 와 진짜 그나마 한 애는 미포 어 미포 정도 아 진짜 카사딘 롤 하지 말고 자고 마이는 메이플이나 하세요 진짜 롤 하지마요 아 진심 와 아, 사람 와 마이는 진짜 사람쉽기아이다와 <목소리>